같은 식구라고 보자 보자니까 아! 아!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여기 부리만 보면 눈부터 돌아가는 극강의 열혈 형사가 범죄자들의 아지트를 단신으로 급습합니다 돈은 없지만 가오는 만땅인 슈퍼 엠프피 찰기 넘치는 중년의 펀치가 아름답게 장렬하는데요 Thank <laughs> you. 청룡 스타일의 지형지물 액션을 적극 활용 액션과 코미디의 절묘한 조화가 마치 우유에 쏟아부은 쪼리폭 마냥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쾌 상쾌 통쾌 가슴이 뻥 뚫리는 최고의 순간이었죠 후반부에 펼쳐지는 유아인과의 맞짱신도 또 하나의 볼거리 지금부터 정당방입 시원시원한 타격감과 신나는 브금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살포시 예뻐해 드립니다 영화 헌트의 초반부 도쿄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망명을 신청한 북한의 과학자를 국내로 호송하던 중 북한의 요원들이 선빵을 조지면서 이러한 사달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과학자를 탈환하려는 북측 요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남측 요원들의 생사를 건 전투 얼핏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를 떠올리게 만드는 고퀄의 총격신이 밭터지게 그려 지죠 액션과 스릴러를 한 큐에 잡아 올린 이정재 감독님의 화끈한 입봉자 레모나를 뛰어넘는 상큼한 액션이 세상짜릿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19살의 무과에 급제한 본투비 검술 천재 우주 존잘남 강동원이 조선의 제일검 조윤을 연기합니다. 강동원의 유려한 칼날이 바람을 가르고 그걸 보는 관객들은 심장이 아야 패션 화보 뺨치는 미친 미모가 러닝타임 137분을 한가득 채우는데요. 거기에 탈추종을 불러하는 화려한 검술이 장렬 존잘의 존멋에 쌈잘알까지 더해진 희대의 사기캐다운 미친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도치는 그저 거들뿐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조윤을 응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타고난 얼굴 천재가 선사하는 노머시 노빠꾸의 비주얼 폭격 그 황홀한 칼부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 영화 암살의 후반부 장면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 입은 순백의 전지현이 친일파와 일본군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한국 독립군 출신의 일타 저격수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신들린 사격술로 방심하던 일본군들을 이빠이 야마 돌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그녀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까지 합세 평온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불꽃같은 총알이 사방에 난무하고 1초에 하나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그 와중에 전지현은왜 이렇게 이쁜 걸까요? 화끈한 액션과 호쾌한 연출 아름다운 미장센이 오롯이 함께하는 절묘한 쾌감의 대한독립 액션 암살이었습니다. <웃음> 너도 뒤지고 싶냐? 확 쉬. 조심해 응? 가자 여기 이소룡에 미쳐있는 한 10대 소년이 점심시간에 무슨 급식을 잘못 처먹었는지 학교 일장을 옥상으로 소환합니다 야, 야. 아이 개새끼 이거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웃음> 이 씨발놈이 <시발> 돌았나? <웃음> 누가 봐도 미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소년의 객기 하지만 이 아이에게도 사실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규칙 따위는 개나 주라며 상대방의 후두부에 선빵을 날리는 권상우 이후 자신의 특기인 쌍절곤을 이용해 대책 없이 달려드는 일진 무리들을 사정없이 후려 팹니다 학폭은 돌아오는 거라며 참교육이 장렬하고 요단강을 향한 천국의 계단이 은은하게 펼쳐지죠 틈만 나면 일기토가 벌어졌던 그때 그시절 옥상의 추억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학교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놀람> 我就 친한 친구의 아는 언니의 다큰딸이 납치됐습니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애매한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은퇴한 전문 킬러 한국의 존 위기였죠. 결국 친구 얼굴 보기가 나부끄러워진 전직 킬러 장혁은 단신으로 적진에 침투하여 화끈한 무쌍을 찍게 됩니다. 절권도를 베이스로 하는 맨손격투는 기본 각종 무기를 활용해 납치범들의 아지트를 지옥으로 만드는데요. 친한 친구의 아는 언니의 다큰 딸을 구하기 위한 전직 킬러의 무한 액션 대잔치 장혁의 모든 스킬을 한방에 몰아 볼수 있는 절권도 무쌍의 교보제 같은 영화입니다 킬링타임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살짝 추천 바둑 영화의 탈을 쓴 조폭 액션 영화 전직 프로 바둑 기사였던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싸움 실력을 기른 뒤 당당히 출소하여 복수에 매진한다는 내용이죠. 바둑은 그저 거둘뿐 정우성은 내기 바둑에 진 상대방을 한놈씩 조져가며 드디어 최종 보스인 살수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퍼런 칼날이 오고 가는 가운데 두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액션 러닝타임 내내 시뻘건 유혈이 화면 가득 낭자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그동안 바둑은 대체 무엇하러 뭐 뒀던 걸까요 온갖 의문이 가득하지만 어쨌든 액션 하나만큼은 확실히 끝내줍니다 야야 야야숨 야, 쉬어 숨야 하얼빈에서 넘어온 장첸을 잡기 위해 한국의 원펀맨 마석도가 주먹을 움켜줍니다 누구라도 한방에 보내버리는 극락의 싸닭션 <웃음> 그야말로 지옥행 급행 열차가 따로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하얼빈 장첸 겁대가리를 곱게 싸서 우주 너머로 날려버린 뒤 마석도 형사와 맞짱을 뜨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장첸에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이었죠 힘들게 살다간 우리 장첸이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으로 야너 응? 납치된 거야. 장첸이가 하늘의 별이 되고 그로부터 5년 뒤 여기 강해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희생양이 등장합니다.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돈이 좀 많아 보이는 한국인들을 납치 피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빨아먹은 뒤 잔혹하게 살해해버리는 극강무도한 범죄자였는데요. 지랄같은 성격만큼이나 전투력도 극강 으악! 으악! 조폭 정도는 가볍게 발라버리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범죄도시의 속편이었고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그 마석도 였는데요 어딜 가? 누있어 누워있어 어? 어. 누워 누워 어? 쳐 어.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해상이 마지막 남은 겁대가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마석도 형사와 맞장을 뜨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무한 부타 액션 요단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하늘로 승천하는 해상이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날려줍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평점도 안 나와 조회수도 안 나와 마감도 못 맞춰.